안녕하세요 먹뿌리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디 퀴젤 머슬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박스를 열면 사용설명서하고 보증서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AS 받을 때 품질 보증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넣어 두고요 이렇게 본체와 헤드 4개 그다음에 충전기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본체가 한 840g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부위에 마사지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뒤에 보면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나누어서 할수 있는 이 단계가 있어서 맞게 하면 돼요. 이렇게 헤드는 4개가 있는데요. 더블 포크, 라운드 볼, 플랫, 스파이럴, 스파이럴, 더블 포크, 요 스파이 요 스파이럴은 옆, 허리 옆구리 요런 손바닥 요 플랫은 전신 하는데 다 도움이 되고요 요 더블 포크는 발목 종아리 팔뚝 뭐 이런 부위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라운드 볼은 약간 폭신한 감이 있어서 뼈 부위 뼈 주위에 있는 그런 부위에다가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 충전기는 한 2시간 충전해서 한 3시간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마사지건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제가 바디픽셀 머슬건으로 오늘 한번 마사지를 해 볼게요. 어, 이 더블 퍼크로 제가 한번 종아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끼우기도 쉬워요. 이렇게 해서 살짝 껴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 전원 전원 버튼을 키면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에 여기 전원을 누르면 이게 단계별로 20 단계까지 있어요. 20단계가 최고고 근데 20단계까지 할 필요 없고 전한 3단계 이렇게 이살 떨림 보이시죠 지금 얘가 3단계예요 10단계 종아리에 살이 물결치듯 이렇게 움직여요 굉장히 시원해요 와 많이 걷는 날에는 이렇게 풀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단계를 더 높여 볼게요 20단계 이 진폭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이렇게 울릴 정도로 지금 20단계에요 20단계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많이 뭉치신 분들은 단계가 좀 근육을 풀어줄 때는 그렇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5단계 정도만 해도 되게 많이 쉬원해요 끄고 돌려서 이렇게 빼면 금방 빼져요 어, 이 스파이럴은 손바닥이나 발바닥 그리고 이제 옆구리 같은데 뭐 허리 이런데 쓰는데 가장 적합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바닥을 한번 해볼게요 단계 한5 정도 어 너무 시원해요 바닥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래시 제일 좋고요. 요거는 전신에 쓸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시원해요. 이것도 제가 이거. 먹적다리 요거는 지금 강도가 세기가 한 5로 할게요. 단계를 좀 높여볼게요. 단계가 높아갈수록 이제 뭉친 부위 푸는 데에는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이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한 840g 정도 돼서 1kg가 안 되는 제품이라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하기에 뭐 그렇게 무리가 없는 걸로 봐요 저는 이 라운드볼은 이제 소프트한 이제 사용감으로 이제 뼈 가까운 부위에 이렇게 적합한 헤드라서 요거는 뼈 근처에 있는 살 같은 데는 요걸로 하는 게 좋아요. 혼자서, 혼자서 이렇게 까지 어깨 뼈까지 이렇게 갈수 있어요.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 아, 아. 어... 어... 아 지금까지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마사지건 중에 이 바디피셀 머슬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리뷰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무게가 840g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가벼워서 제가 혼자서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뭉친 어깨를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근육 이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 이완할 때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데서나 뭐 TV 보시면서 이렇게 혼자서도 얼마든지 뭉친 어깨를 이렇게 푸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막 딸한테 이거 주물러 달라고 그러고 제가 파스도 붙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혼자서 뭐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라든지 TV 보면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까지 어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그 마사지건 중에서 요 바디픽셀 머슬건 제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뷰해 보았고요. 어 무게가 이렇게 840g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들수 있고요. 어, 가벼워서 제 혼자서 이렇게 뭉친 어깨를 풀거나 근육이 이완할 때 쓰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으시면 온 가족이 모두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먹부릴 맘이었습니다. 안녕.